저녁만요. 밥 대신 먹는 건 아니지? 응? 밥맛? 어, 밥 대신 먹는 거 아니지? 아, 이거는 응. 보조? 보조? 보조 식품이니까 같이 먹는 거같 응. 네, 아, 그 우리 집에 집이... 응? 이게 한 스푼이래요. 음. 어, 여기 또 없는 거붙었데 스푼이 너무 커가지고. 오! 떨어질 것 같은데. 오! 로짜리 고구마 시켜 봤어요. 이게 뭐지? 아. 이게 리뷰가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맛있다고.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20분만에 완성됐어요 오. 음. 음. 맛있다? 맛있어? 엄청 달고 그런건아닌데응 음. 달아 겁냐? 밥 먹고 뭐할래? 어. 어. 그리고 뽀씨이여아 <웃음> <여기는>. <웃음> 드디어 본다, 나 보고싶었는데 그가 너무 지아 맞다, 여보가 말 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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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하나씩 드릴이 통기간 좀 늘었는데? 뭐지? 저는 쓰고 근데 넷시사니까 피가 하나도 안 달아. 그러니까 아마 체력이 엄다 남으면 다시 채워볼걸, 그 체력은? 아니면 내요에마빵고 아니야, 얘 무슨 각성 같은 거 하는데 안 하네? 한 번, 아니 완전 죽고 나서 각성되지 않아? 그러게. 오, 아요 오, 어, 예. 쉽네? 예? 뭐, 그죠 어? 아니지 않아요? 어? 그치? 진짜? 어? 허접, 뭐야? 허접이었네 <웃음> 그렇게 엄청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소스는 괜찮은데 이게 난이 생시금치의 맛이 너무 응. 강렬해서 응. 진짜 풀맛 난다 근데 테이블톱 um, 커플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질문 카드입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커플부터 50년에 함께, 함께한 부부까지도 카드에 새겨진 질문을 읽고 답하는 사이 평소 잘 몰랐던 내 연인의 새로운 면을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한 추억을 회상하고 서로의 미래를 계획하며 관계를 더욱 강하게 만드세요. 더 관계가 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뭐두명 밖에 없으니까 그냥. 카드를 뽑고 어? 그냥 카드를 뽑고 답하면 응. 되지 않을까? 근데 왜 이렇게 섞여 있어? 앞뒤로? 어, 음. 어 질문 짱 오. 많다. 오, <웃음> 이거 다 질문이야? 어. <웃음> 하나씩 할래. 응. 응, 이거를 응. 재밌게 해볼까? 영카드처럼 위에서부터 <웃음> 하나씩. 아, 그래 그래 그럼 잘 섞자. 응. 이렇게 섞인 좀 그런가? 아니 너무 카드가 많아가지고 뭐지? 이 방법? 아위바위보 아이바위보아이바위보 내가 이긴 줄 알았어 올해가 가기 전 연인과 꼭 해보고 싶은 것은? 음.. 아직 시간은 좀 많네 12월에 나왔으면 조금 난감있겠다 나는 신혼여행 신혼여행을 안 갔잖아. 갈수 있는가? 가야지. 어떻게? 마스크 쓰고 <웃음> 해외를 아. 가긴 어려울 것 같고 국내를. 해외로 가고 싶은데 신혼여행. 아쉽지만 음... 여보는? 여보한테 맛있는 스테이크를 해주고 싶어요. 오 그럼 목표를 설정해줘요. 어, 어. <웃음> 이번 년도? 어, 이번 년도. 알았어. 응. 올해가 가기 어. 전이니까 이번 년도. 궁금합니다요. 오 어, 올해 꼭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 세 가지는? 버킷리스트 뭐가 있었지? 그거를 응. 지금 볼까? 어 버킷리스트 응. 어. 이거? 응. 버킷리스짱 많아. 음... 커플링 사기, 테러글라이딩 해보기, 오... 오... <웃음> 브로우 왁싱 하기. 자나 먼저 인생 리코 찍기. <웃음> 그거 할 거야? 세꼭세 세 가지인데 올해 아 올해 꼭세 가지나. 음, 음. 응? 운동 식당 먹기 뭐야? 운동 식당 먹기. <웃음> 내일부터 바로 할까? 어. 유튜브하기. 어 이거 해... 했네. 어 했어 했어 와우. 뭐? 여기만 다 하고 싶은 게꽤 있네. 잠깐만. 이루고 싶은. 가고 싶은 곳은 조금 애매한데. 가고 싶은 거좀 어려울 것 같. 아 오분 사기. 그런가요? 뭐세 가지가 봐 다시 말해줘. 인생 내꺼 찍기, 식당 운 음, 음, 운동 식당 묶기, 음. 오분 사기? 오분 사기. 어 나는 건강 검진 받기. 두 번째 1억 모으기. 올해. 어 올해 1억 모으기. 돈내겼어야겠네 <웃음> 지금 열심히 비상금 끌어다 쓰고 있지만. 여긴 없는데 베이킹 해보기 그래서 오븐을 사야돼 내 힘으로 되는아지지 뭐? 근데 어쨌든 난 달려가서 응. 도와줄거야 진짜 뛸거야? 당연하지 아니 경찰에 잡혀가있다 는데아네 알겠어요 밥좀 먹고 갈게요 이런, 이런 마음이 생기겠어 차 타고 가는게 더 빠를텐데 아니 알았어. 두 개의 심장인 줄 알았어 날씨야 해맞져서 어디야 그래 내가 좋아하는 연인의 냄새는 한번 잠깐 맡아볼게 <웃음> <웃음> 응. 향수냄새 <웃음> 향수냄새 좋지 내가 사준 향수냄새 나는 m 냄새 l 냄새 e 냄새 뭔가 배에 얼굴을 파묻었을때 그 특유의 냄새가 있어 뭔가 좋은거지? 어, 좋은 아 s e l l p e n e m s 이게 뭔가 되게 포근해 포근해요 아 내가 먼저 말하는 거구나 내가 상상하는 1 0년뒤 우리 모습은 일단 나이가 두 명이 있고 음 그리고 아들 아들 딸딸 딸. 아니 뭐가 아니야 아 그게 아니라고 딸 하나 아들 하나 였으면 어. 좋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어. 그리고 상상하는 어, 일단 집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집이... 음, 우리의 집을 갖고 싶어. 응. 그리고... 음, 그리고 넓은 주방을 음. 갖고... 어, 여보랑도 그렇고, 아이들이랑도 뭔가 요리를 해보고 싶고, 그리고 그때는... 어, 그때까지도 유튜브를 하고싶어 음, 계속 꾸준히 하는 건 쉽지 않겠지만 그때까지도 하고싶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이제 나는 요리를 짱잘해주는 아빠 <웃음> 요리하는 남자 요리하는 아빠? 요리하는 아 <웃음> <웃음> 짱 잘해주고 음, 잘놀아애들이랑 이제 옆부랑 음. 같이 잘 놀고 이제 가끔 이제 이때 코로나가 이제 없어서 이제 음. 못해도 2주한 번은 음. 같이 놀러 나가는 가족끼리 <웃음> 아, 너무 좋아 음. 너무 좋아 그냥 피크닉도 많이 하고 음. 놀러가서 사진도 영상도 많이 찍고 찍어서 유튜브도 많이 하고 계속하고 응 음. 음, 좋아 좋아 아주 바람직해 그럴 거야 <웃음> 네. 아주 바람직해 아니 음. 맛있어 음. 다녀올게요 맛있는 냄새 나. 음. 칠까봐 무서